50, 35페이지에 55번 문제에서 이쪽에 68번 문제까지가 당신생에 대한 문제입니다. 자, 영어로는 글루코 네오 제네시스 글루코 하면 은 글루코스 포란 얘기입니다. 네오 하면 은뉴 뜻입니다. 제네시스 만든다. 당신생 자 당신생에 대한 문제가 쭉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55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. 운동 개시 후에 운동 개시 직후 혹은 고강도 운동을 할때 근육에서 산소가 부족합니다. 자, 부족할 때 생성되어서 혈액으로 방출되어 당신 생경로의 주요 기질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? 앞쪽에서 우리가 젖산이 간으로 가는 코리회로 봤을 겁니다. 젖산. 자, 1번, 4번, 1번입니다. 그 다음, 56번, 마찬가지. 포도당신생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, 이렇게 자, 4번 5번입니다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에서 반응이 진행된다 자, 당신생하고 요소회로 두 가지가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 두두 두, 두 부분을 다 거쳐야만 만들어집니다. 자, 이때, ATP가 뭐 생성되는 거, 뭐, 근육에서 그 가장 많이 일어난다, 뭐, 전부 다 틀렸어요. 다 틀렸는데, 우선, 당신생 과정에서, 자,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한지, 뭐, 보자. 자, 우측에 정리되어 있습니다. 자, 당신생은 주로 간과 신장에서 일어납니다. 대당과정의 최종 산물인 피루브산과 젖산이 당 신생의 주요 기질입니다. 그래서 4 ATP와 2mol GTP를 소모합니다. ATP 4분자, GTP 2분자가 필요하다. 그 6분자 ATP로 치면 GTP도 ATP와 같은 에너지량이라고 보면은, 여섯 분자 육몰의 ATP가 소모된다, 이 말입니다. 그래서, 소모되며, 장시간 운동이나, 기아시, 젖산, 그 다음, 아미노산 중에서도, 당원성 아미노산, 그 다음, 그리세롤, 이런 것들이 당신생 기질이 됩니다. 자, 그러면은, 해당 과정과는 다르게 촉매되는 요소가네개 있다. 자, 이 얘기는 해당 과정의 역방향으로 올라가는 반응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반응을 진행을 못 시키는 우회되는 회로였 있습니다. 그 우회되는 회로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. 자, 그걸 한번 보고 가자. 이겁니다. 자, 위쪽에서 글루코즈가 피루부산까지 자, 여기 이 길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해당 과정입니다. 자, 이 해당 과정에서 지금 첫 단계, 자, 1, 3, 10 그레는 이 부분이 비가역 반응이었습니다. 가역 반응이 아니었어요. 130, 해당 과정의 130 과정을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. 얘기했는 부분입니다. 자, 그래서 우선 거꾸로 이제 올라갑시다. 피루부산에서 출발해서 포도당 글루코스를 만드는 자, 이 우측 부분이 당신생 경로입니다. 자, 당신생 경로에 첫 번째 피루부산이 PEP 포스포에놀 피루부산으로 바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뭘 거치냐 하면 옥살로아세트산이 만들어지고 옥살로아세트산이 PEP 포스포에놀 피루부산으로 됩니다 자, 여기에 보시면 은 피루부산이 옥살로아세트산이 만들어질 때 ATP 일몰 소비됐습니다 그 다음 옥살로아세트 산이 PP 만들어질 때 GTP가 일몰속이 되었습니다. 그 다음 쭉 이제 나머지 부분은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쭉 올라갑니다. 쭉 올라가서 저 위쪽에 프락토스 1, 6, 2인산이프락토스6인산으로 바뀔 때자 이때 프락토스 1, 6, 2인산가수분해 효소가 작용됩니 그 다음, 글루코스 6인산이 글루코스 만들어질 때, 글루코스 6인산 가수분해 요소가 작동됩니다. 이와 같이, 자, 1, 30, 바라그 아, 다음, 필요한, 자, 에너지, 요 중간에, 자, 그리세린산 3인산이 그리세린 1, 3, 2인산으로 될 때, ATP가 소비됩니다. 그 다음, ATP 하나, 둘, GTP. 곱하기 2 그렇죠? 그래야만 포도당이나그렇니다 다음 신생과 다음 신생과 해당과정 자, 거기에 에 차이가 나는 과정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필요한 에너지는 에너지는 4몰 4몰 ATP 2몰 GTP 법이 된다, 필요하다. 자, 그 내용이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. 자, 그러면 57번에 보시면은 포도당 신생합성 원료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? 뭐 이건 어렵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겠죠? 답은 <웃음> 1번 젯산과 젖산, 알라닌, 알라닌. 다음 페이지 58번 문제를 여기 당 신생과 해당 과정 양쪽 모두 관여하는 효소로 구성된 것은 무엇이냐 자 앞쪽에서 우리가 해당 과정에서 1, 30 반응에서 그러니까 가역 반응이 안 됐죠. 비가역 반응이 죠 한쪽 반응으로 봤죠.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효소는 여기에 들어있으면은, 들어있으면은, 그건 답이 아니다. 그래서, 자, 여기에 좌측에 정리를 해뒀습니다. 봅시다. 자, 당신생 해당 과정의 비가역적 반응이 130입니다. 자, 1번. 첫 번째, 핵소키나제. 해당 과정에서. 그 다음, 삼포스포플라토키나제 그다음에 10번 단계 피루베이트 키나제 이세 가지가 비가역 반응에 관여되는 효소입니다. 그 효소 들어가 있는 거다 버려버리면 다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. 핵소키나제 들어가 있는 거, 피루베이트 키나제 들어가 있는 거다 뽑아내 버리고 응? 남는 거 2번 에놀라제, 뭐 라테이트 디하이드로젠아제 뭐 이런 형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제, 그냥 중요한 그 부분에 관여되는 효소만 알고 있어도 문제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. 자, 그 다음, 아래쪽에 다른 뭐 당신생 문제 그냥 이렇게 보시면 저 60번, 저 60번, 두 분자 접산이 당신생 반응을 통해 한 분자의 포도당을 만드는데 필요한 ATP 분자 수는 몇 분자이냐 답을 한다면, 아까 ATP, 그 GDP월도 포함해가지고 전체로 한다면 4 플러스 2, 6 ATP다. 이렇게 다루면 됩니다. 그 다음 6 건너뛰어가지고 64번 한번 볼까요? 64번. 당질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때 당신 생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이 얘기는 그러니까 포도당만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 환자 포도당만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어디냐 이 얘기입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뇌조직, 뇌신경 이런 신경조직 그 다음 혈액적혈구 자, 이런 쪽에는 포도당만이 사용될 수 있다 어 포도당 공급 안 됐을 때도 뭐 어떻게 하십니까? 뭐 피톤체 사용 되지 않습니까? 근데 <목소리> 여기서 이제 문제가 당질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때 당신생으로서 당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은 만들었었습니다. 그게 다고갈었을때그 다음 단계가 캐포체 문제이지. 자 그이. 그 다음 64, 6 5번 마찬가지 마찬가지 당신생 과정 ATP 필요한 과정입니다. 아까 봤습니다. 여러분은 어렵지 뭐 않게 문제는 풀수 있을 겁니다. 그 다음 계속해서 나온 것이 당신생 당신생입니다. 68, 69 응? 70 어, 70번 문제를 잘 보도록 합시다. 70번 o h